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오늘 함께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볼 것은 이렇게 사라졌다가 슉 텍스트가 나오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오프닝을 만들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는 이런 스킬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보실 것은 슬라이드 안쪽에 사각형 도형을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삽입 도형에 가셔서 직사각형 도형을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고 싶은 만큼 그려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해 줄 거고요. 그렇다면 중앙에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일단 그리고 오른쪽으로 각도를 틀어줄게요. 왼쪽 상단에 지금 비어있죠? 이것도 똑같이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복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회전을 시켜 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후에는 왼쪽에 있는 사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을 같이 선택해 주신 뒤에 그룹화를 시켜 줄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룹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 상단과 왼쪽 하단에 텍스트를 삽입해 줘야 하는데요 삽입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고 텍스트를 입력해 줄게요 일단 이렇게 크게 텍스트를 삽입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글꼴이 좀 굵은 글꼴로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굵은 글꼴 바꿔보도록 할게요 맑은 고딕 말고 스웨거체라고 하는 글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꼴을 바꿔봤더니 오! 느낌이 좀 괜찮아졌죠? 자그 다음부터는 이 텍스트 두 개를 선택하신 뒤에 기울임꼴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가 뭔가 좀 기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긴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 는이 텍스트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대각선처럼 텍스트도 변화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맞죠? 여기가 좀 많이 비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좀 이동시켜줄게요 그러면 뭔가 좀 맞는 느낌이 나죠? 자 왼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동시켜보고 어? 맞지 않는다 싶으면 이렇게 조절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조절해주니 어느 정도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다시 왼쪽으로 원상복구시켜주고요 이것도 오른쪽으로 원상복구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줄게요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아래쪽으로 누르고 오시면 이동 경로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효과 옵션에 가시면 왼쪽으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동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빨간 점을 누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뜹니다 미리 보기로 보니까 여기는 이 대각선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조금만 더 이동시켜서 이동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하니까 미리 보기를 누르면 오,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래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오 느낌있게 아래쪽과 그리고 위쪽이 움직이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에 있는 이 대각선에 직선을 하나 그어주도록 할게요 홈, 선, 직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직선을 그었고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실선을 검정색으로 해주신 뒤에 너비를 좀 굵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볼 것은 이것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아예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있는 이 도형과 왼쪽에 있는 이 도형이 앞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보다 앞쪽에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설정하느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재생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보이죠? 왜안 보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이 여기 있는 텍스트보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뒤로 이미 재생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이 도형만 맨 뒤로 보내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안 보였다가 보이는 것을 알수 있죠 어?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것은 왜 안보일까요? 이것이 또맨 앞쪽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또 조절을 해주게 되면 뭔가 또 안맞아요 볼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아무리 연습을 해봐도 이것은 순서로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은 상단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이 이동하는 순간 저절로 사라지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 클릭하시고 사라지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어 근데 순서가 지금 조금 잘못됐어요 상단기 이동하면서 사라져야 되겠죠 그럼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을 중간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제일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 끝난 뒤에 할수 있게끔 이전 효과 다음에 시작을 눌러 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쭉쭉오 바로바로 나오게 됩니다 색상을 흰색으로 다 바꿔줄게요 텍스트 색상 마우스 오른쪽 개체 서식 들어가셔서 선없음 단색 채우기 흰색으로 채워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는데 오 느낌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가 또 보이면 안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다시 한번 맨 뒤로 보내기 해줄게요 그러면 재생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구동되는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서 이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좀 빠르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재생시간을 한 0.8초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클릭한 뒤에 마우스 오른쪽 효과 옵션에 들어가셔서 부드럽게 시작, 부드럽게 종료를 다 0초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바운드 종료를 한 0.5초로 바꿔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애니메이션의 순서 도형이 맨 앞에 있느냐 그리고 맨 뒤에 있느냐를 잘 확인하시고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오프닝으로도 쓸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제가 이 파일을 제 블로그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것을 따라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멋진 영상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태상 이지쌤이었습니다.